IF문 전체를 복사해서 승용차를 블럭 씌우시고 Ctrl-V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A를 P로 바꿔주시고 승합차로 바꿔주겠습니다. 는 반납일자 클릭해주시고 빼기 대여일자 더하기 1을 해주겠습니다. IF문 전체를 복사해서 40만원을 블럭 씌워서 IF문을 붙여 넣겠습니다. 승용차를 승합차로 바꾸겠습니다. 15만원을 20만원으로 바꾸겠습니다. 대여일 곱하기 IF문을 완성해주시고 IF문 전체를 블럭 씌우겠습니다. 컨트롤 l c 복사해주시고 8만원을 블럭 씌워서 Ctrl V 붙여넣겠습니다. 승용차를 승합차로 바꿔주겠습니다. 만원을 5만원으로 바꾸겠습니다. 는 기본요금 더하기 부가요금 해주겠습니다. 는 CON까지 적어주시고 함수를 더블클릭해주겠습니다. 대여자를 클릭해주시고 콤마를 찍겠습니다 쌍따옴표 콜론 쌍따옴표 해주시고 콤마를 찍겠습니다 코드의 맨앞 한자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쓰겠습니다 가로 열어 주시고 코드를 찍어 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1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 콤마 쌍따옴표 콜론 쌍따옴표 해주시고 콤마를 찍겠습니다 대여일을 클릭해 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일을 적어주고 쌍따옴표 해주겠습니다 SUMIF의 range에는 승용차인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는 차종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나중에 자동채우기 핸들로 끌어줄 때 위치가 변동되면 안되기 때문에 F4를 해주겠습니다. 콤마 쌍따옴표 승용차라고 적어도 되지만 데이터 입력 자료 값이 아니기 때문에 셀 주소를 찍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C24 셀을 클릭하시고 F4 F4 F4 눌러서 영어 알파벳은 고정하시고 숫자는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합계의 범위는 F4부터 F23까지 씌워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주시고 아래로 내려주시면 보라색 범위만 틀리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더블클릭하셔서 보라색 범위를 F4로 고정해 주시는데 한 번, 두번 눌러서 숫자만 고정해 주시고 알파벳은 고정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더블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어디를 가든 파랑과 초록, 보라색의 범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는 SUMP SUMPRODUCT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Array1에는 조건을 넣어 주겠습니다 가로를 열어주시고 레프트 가로 여시고 이름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1 가로 닫으시고 린쌍 따옴표 2쌍 따옴표 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씨 이면서니까 꼽하기를 해주시고 가로 열어주시고 코드에 1이라고 했는데 코드의 맨 오른쪽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right 코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1을 적어주겠습니다. 가로 닫고 는 쌍따옴표 1 쌍따옴표 가로 닫아주시고 콤마 g4부터 g23까지 범위 씌우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끌어 주시면 0이 나오는데 파란색 범위와 초록색 범위가 움직여서 그런 거니까 더블 클릭해서 파란색과 초록색을 F4로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끄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에 똑같이 적으려고 하니까 거의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위의 내용을 자동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내려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릴 때 문제가 되는 건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아래로 내릴 때 숫자는 움직이면 안되고 영어는 움직여야 되니까 보라색을 숫자만 고정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자동채우기 해주시고 아래로 끌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이 씨를 김씨로 바꿔주시고 1을 5로 바꿔서 자동 채우기 핸들 해주겠습니다.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보시면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이 문제없이 범위 씌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은 6번에 사용된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단 이명진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함수식을 작성할 때는 라 정렬 순서에 따른 조건에 맞게 정렬을 한 후에 도출된 결과에 따른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정렬을 하시고 복사하셔서 수식을 붙여넣게 해주셔야 됩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정렬 대여 1을 선택해 주시고 오름차순 기준 추가를 누르시고 합계 금액을 해 주겠습니다. 오름차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셀 병합을 해 주겠습니다. 기본 요금에는 값을 구하면 안되는데 실수로 잘못 넣었기 때문에 블럭을 씌워서 지우겠습니다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나머지도 해주겠습니다 J23셀을 클릭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수식 전체를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하겠습니다 Ctrl-C 복사 ESC키 눌러주시고 H29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표 Ctrl-V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13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숫자와 금액을 블럭 씌워주시고 오른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금액은 따로 다시 블럭을 씌워주시고 회계를 해주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드래그 부가 요금과 합계 금액을 범위 씌우겠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옆으로 드래그, 옆으로 쭉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시고, 세로 막대형을 클릭하고,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하겠습니다. 합계 금액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계 금액을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